까지 득템하게 됐다. 예상치 못하게 선물을 받게 된 A씨는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며 행복한 소감을 전했다. 훈훈한 선물 증정식을 본 누리꾼들은 축하해요. 드디어 아이폰으로 바꿨다. 와 멋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. 사진 제공 시로 엠마로.